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광주 송정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 어, 벨라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가장 특이한 점이, 어, 전 세대가 테라스가 나옵니다. 다용도실에서 약간 한평반 정도가 되는 전 세대 테라스가 제공이 되고, 1층 세대는 이렇게 넓은 데크 테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복층 세대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돼 있는 상태여서 빨리 오시면 또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주에 그런 행정 시설들이 잘 밀집이 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뭐 양평이나 서울 동쪽 부, 부근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신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인데요 어, 좋아하는 지역에 또 괜찮은 집이 나왔기 때문에 송정동에 신축 빌라 찾고 계셨다면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송정동 신축 빌라 벨라영상입니다 현관 모습 보고 계시고요 현관은 색한 신발장과 일괄 소금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평수의 집은 아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방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요. 구조 자체는 지금 3베이 구조로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은 지금 중공 전이라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쪽으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지금 유리 안쪽으로 블라인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리시거나 입걸... 위에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점 기본 옵션으로 이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거실과 주방 이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주방은 지금 4인용 식탁 배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벽면으로는 지금 장도 잘 짜여져 있어서 수납공간도 좀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밥솥이랑전자레지 놓으시면 될 거고요 냉장고는 지금 한 칸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싱크대는 지금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싱크불과 가스코탑, 구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다용도실인데요 냉도실이 넓직하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보조 냉장고까지 설치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용도실 문을 통해서 이 아래쪽에 댐크를 시공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대가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테라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 욕실은 거실 쪽으로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샤워 공간 잘 나와 있고 환기창도 크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안방이고요 안방은 별도의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에는 룩박이장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것은 임시로 이제 잠깐 너무 더워서 설치를 해놓으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방에는 샤워공간 나오는 부분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과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첫 번째 작은 방 보고 계십니다. 작은 방은 서재나 어린 자녀분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크기고요. 창호도 시원하게 나 있는 모습이네요 현관 앞쪽으로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존재하고요 기본적인 스리룸 구조로 자녀분 생활 공간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전 세대가 다용도실로 테라스가 나오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1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관에서 아 거실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제 큼지막한 테라스가 쭉 연결이 돼서요 안방까지 연결이 되는 테라스 세대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